이 아침에 사람들은 어디가? 그러게 이 아침에 사람들이 어디가? 자 뒷브레이크 살살 발... 오케이 차 안와 쭉 통과 나 잘못해서 맨날 누른다? 어. 되게 멋있어 허허허 간지 쩐나 당신이 추워라는 거에 내가 신경이 안 쓰이니까 라이딩이 너무 쾌적하다 빨간불 아니라 파라불인데 안 가네? 뭐, 여기 있어요. 네. 네, 그러고요. 거기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긴 서라. 너무 좋습니다. 어 네. <웃음>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거요안 끝나는 거요 그러다. 왜 이렇게 멀리 멀리세요 엔단 넘게 아까워서 나는 돌아온다. 아이, 아이, 그럼요.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응, 그럼요. 그러셔야죠. 원하는 나의, 대로 하셔야죠. 나의 엔다는 소중하다. 아, 그럼요. 바리니 때는 그저 엔단 한번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하나 하나가 소중하다. 바바바바바바. 따라따라따. <웃음> 그 노래 그 노래 뭐지?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 따라라 난... 따라라 난... 따라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는 이춘미씨처럼 흥이 있진 않은 것 같아 요 <웃음> <웃음> 바이크 타는 부부님들 재밌어 이춘미씨 진짜 흥이 많으셔? 나는 그 정도의 흥이 없는 것 같아 요 <웃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나? 아, 또 당신은 또 당신만의 매력이 있는 거지 아는 건가 자 아저씨들 가봅시다 골드윙 타시네 효정이네 라이프 윙을첫바이크로 사셨다 하더라고 우와 대단하시다 골드 그분 타시는 거 보면서 골드윙이 조금 매력이 보이더라고 응. 편한 투어하는데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왜? 시동 아, 꽂죠? 어... 조심해서 와아예 따라왔거든요 <웃음> 내가 아니야, 괜찮아, 갈수 있어? 네. 왔어? 어. 여기서? 어, 2차선. 그렇지. 아, 계속 3차선으로 갈걸 그랬네. 3차선으로 가죠 어. 나도 잘못 눌렀어. <웃음>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브레이크는 없, 어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악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제발 제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뭐 갑자기 나한테 극한 초보라고 음. 이제 그런다고 <웃음> 생각했거든. <웃음> 그럴 리가요. 알고 보니까 앞에 그렇게 써있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요 안 하네 아 그러게요 어. 아 서울에 어 여보 난 지금 가는 것도 나에겐 큰 적이야 신호 아 신호. 이럴, 네. 이럴 일이야 어약단밤 자꾸 사 먹고 싶게 자꾸 세워 아약단밤 아니 이거 싫어 약간 찰까 나는 거기서가 제일 차라리 달릴 땐안 어려워. 음. 코로나도 그래 천천히 가면 된다 쳐 앞에 없어요 근데 이런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파란 불인데 앞에 차가 안가 살살살 가, 설설설 가. 응. 근데 내가 거기서 지금 1단으로 있어서 뭐 아예 멈췄다 갈 것인가 아까 내가 그 해보다가 2단으로 해가지고 시도 꺾여먹은 거잖아 프리몬 아. 뭐 갈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그런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그. 1차서 아어 무슨 극한초보가 초보 아닌데? 쭉쭉 땡겨서 가는데? <웃음> 아, 저 아저씨 뺏기였네 이차선저 아저씨 진짜 초보 아니네 아주기가 <웃음> 엄나빠라. <응나 빨라. 웃음> 아니 극한 초보하면서 무슨? 자 여기서 1차선으로 우리 좌회전할 거거든. 저 극한 초보 따라갈 거야. 어 신호 풀렸다. 어, 어. 어 전에 여기 비보 좌회전이었는데 바뀌었네. 여보 당신이 앞으로 올래? 천천히 돌아 어, 천천히 돌아야 돼일단은 놓고 일단? 음 차가 천천히 가잖아 나 아무 생각 없었다 여보 방금 여보 나상관이었어 어... 그래서 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단으로 내린 거 있지? 미쳤다 어... 정신 차려야 돼. 문제는 그렇게 고 올라왔는데 앞에 차가 서버리는 정도로 속도가 줄면 그러면 아, 뭐, 그, 아니, 그러면은 브레이크 잡고 섰다가 3단이니까 바로 출발이 안 되니까 급하게 또 기아를 내려야 되는 거지. 오토바이는 많이 안 보이고 차만 많이 보인다. 어, 한대 보인다. <웃음> 장이 쫄깃쫄깃 심장이 왜 쫄깃쫄깃 심쪽 거리두고 와아 그래 어, 나하고 충분히 뛰어서 와 내가 알아? 먼저 보고 차댈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얘기를 할게 어, 어 위로 올라와도 되겠다 조심해서 그래, 살짝... 천천히 와 천천히 덜컹덜컹해 오케이. 그냥 고기 천천히 세워. 오케이. 잘했어. 엔단 응. 됐지? 놓고 자기는 바로 저기 줄서로 가. 내가 정리할게. 시동 꺼? 어. 어. 이거 될수 있을까? 어. 내가 요 밑에다 댈게. 아니. 사람을 먹을 수가 있을까? <웃음> 글쎄. 하나 걸릴까? 그게 걱정이지, 뭐. 이러면서. 어? 언제 끝났어요? 네, 네. 주문해놓고 가서 찾아 마시고 오면 되니까. 한 시간 걸린대 어, 한 시간 20분 정도? <놀람> 시동이 꺼져! 뭐. 에이씨. 이거 아니잖아? <웃음> 그치. 아직은 그럴 때야. 근데, 그렇게 말고 한참 달리다가, 우리 왜 중간에서 두개 잡았다가 이것만 놓고 내 클러치만 놓아도 그냥 살아서 갈수 있대. 때... <웃음> 잘 들리냐, 여보. 잘 들립니다. 자, 보거를 우리, 돼지 녀석 먹일 걸잘 <웃음> 한번 한번 더 봅시다 들어가 두... <웃음> 저 앞에 오토바이 들어온다 안 봐라. 한번을안 봤네. 인간들이 야, 나 이렇게까지 까이는 거야? 나도 손 흔들었어. 그런데 안 흔들 안 하더라고. 어, 안 하네. 진짜 너무 안 하네. 어, 머리 위로 합체였는데 이거 필살기인데 우리는 미친놈이 된 거야. <웃음> 아나 미친놈 이네아제왜저을 그랬겠다. 어. 육단 놓고 그냥 가고 있었네 나. 아2 단인데? 예, <웃음> <웃음> 왔어요 아버님. 왔어요 왔어요 아버님 아버님. 손도 흔들어 줘야겠고 브레이크도 밟아야겠고. 밟아야 <웃음> 아고마이 아프지. 응, 아, 손도 흔들고 인사도 하고 아까 그 다시 생각해도 아까 그할일들은좀 너무하네. 한두 대도아니고한열몇 대가 응? 한대도 손으로 안흔들고 가. 0도야 되고. 1 0도되나예저도도안 되고. 10도도 안 되고. 10도도 안 되고. 10도도 안 되고. 10도도 안 되고. 알았다 알았다 차 오케이 직진할 거야. 오케이. 옆에 차선으로 직진할 거야. 오케이. 어우, 신나셨어. 신안 내는데? 오케이. <웃음> 집이 가까이 오다. 아. 집이 가까이 와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구만. 내기 뭐 하라래야? 그래, 알아서 따라오라고. <웃음> <웃음>